12월 31일에 일본 오사카 남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얕습니다. 이전의 지진은 2021년 2월 1 6에 있었으며 규모는 1.5였습니다. 10개월 동안 지진이 없었가 이번에 오사카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13년 효고연 아아지섬 지진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오전 7시 58분에는 오사카부 북부에서 규모 5.5의 내륙 직하형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5명이 사망하고 428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오사카부에서 최초로 진도 유격을 관측한 강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바누아투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6월 11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틀 뒤인 6월 13일에 바누아투에서 또 규모 5.1과 5.4의 강진이 연속하여 두번 발생을 하였고 나흘 뒤인 6월 17일에도 바누아투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6월 18일에 오전 7시 58분에는 일본 오사카부 북부에서 규모 5.5의 내륙 직하형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같은 날 18일 오후 2시 31분 28초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누아트의 지진을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